자 시작합니다 자 이차수 그래프야 나는 이차수 그래프를 이런식으로 나누지 않았구요 기억을 해보시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을 기본으로 두구요 얘가 아닌 형태들을 전부 이 형태로 보겠습니다 형태는좀 다르죠 그니까 어쨌든 간에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든 위로 블록한 그래프든 그 구분은 둘다 A에 달려있죠. 네. 이 A라는 앞에 곱해진 이 숫자에 대해 A가 0보다 크면 나버리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버리야둘다 대칭축을 가지고 있어. 무슨 축? 대칭축. 대칭축. 대칭축. 이 대칭축을 구하는 방식이 둘은 다른데. 오른쪽 거는 제곱 달리네. 제곱이 달리네가 예지. 얘가 0되는 값 x 는 p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p, 그때 y 값이니까 q가 된다고 근데 여기서는 근의 공식을 외우다 많은 2a 분의 마이너스 b x 는 2a 분의 마이너스 b 그럼 꼭짓점의 좌표는 2a 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방식은 똑같아 얘는 p를 집어넣고 얘는 얘를 집어넣은 거거든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읽어도 좋고 얘를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바꿔도 좋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 상태에서 바로 읽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걸쳐가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지. 오케이? 그런데 굳이 오른쪽 형태, 그러니까 이름이 있거든요. 왼쪽의 형태를 일반적으로 주는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무슨 형? 일반형. 동네형? 일반형. <웃음> 오른쪽을 표준형이라고 해. 그니까 러 표준형으로 주면 좋은데, 좋은데 표준형을 잘 주지 않는단 말이야 어, 여기 밑에 보니까 표준형 많이 주는데요 이건 일부러 그런 거고 그럼 따져보자고 얘는 일반형 같기도 하고 표준형 같기도 하지 둘다이겁도돼꼭꼭지점이 잡혀 찾을 거야 아래로 블록해 축이 어디야? x가 얼마인데 2a 분의 마이너스 b 0이지 x는 0 꼭지점의 좌표는 0, 그때 얼마? 마이너스 3 됐지?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은 축의 방정식이고 엑스는 0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시오 음, 음, 음, 0컷마상 엑스는 0이끝 얘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축이 어디인데 엑스가 얼마 얘는 표준형이잖아요 마이너스 3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마 0라고 그 했죠 아래로 볼록해 축이 어디인데 엑스는 얼마 1, 1. 그때 1마2 5 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 축이 어디인데 엑스가 마이너스 2그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컷마 근데 얘는 지금 x가 두번 쓰이면 2차항 1차항이 다 보이면 얘는 일반형이거든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축이 어디인데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x는 얼마? 1. 혹시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 위로 볼록한 그래프 축이 어디인데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혹시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플러스 8 사라지고 마이너스 4 이거 아직 안되니? 너 3학년 때도 시켜줬는데? 아직 안돼? 영원히 하지마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3꼭점의 좌표는 3, 18 마이너스 36 플러스 5 마이너스 13야 이거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계산이 맞나? 떨어지게 쳐다보는 건 1도 선고는 없잖아 위로 볼록한 그래프 축결인데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얼마야? 2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l 옥션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3 플러스 6 플러스 l 4 친구야 넌이거 중3때도 해줬어요 딴 데서 엉망진창 돼있어서 여기서 다시 리뉴얼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도 버버버 하니 더 지금도 버버버 하세요 끝까지 버버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돼자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의 관계인데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게요. a가 0이 아니에요. a가 양수라고 하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겠죠. 자, x축이 이렇게 지나가요. 얘는 y는 0이거든요. 그럼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그럼 연방에 보면 이 교점이 나타내는 x값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방정식의 근이지. 교점은 실근이다. 따라해. 교점은 실근이다. 실근. 교점은 실근이다. 실근이다. 그럼 교점이 두 개라는 건 실근이? 두 개라는 거. 교점이 한 개라는 건 실근이? 한 개라는 거. 교점이 없다는 건 실근이? 그럼 교점이 두 개라는 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고요. 교점이 한 개라는 건 서로 같은 두 실근인 거고요. 교점이 없다는 건 허근을 갖는 거죠. 판별식을 이용해서 교점의 개수를 파악합니다. 자 x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방정식의 근이라 했죠. 풀면 이 x로 묶이니까 x-3 교점의 x좌표는 0 또는 3 마이너스 3과 1 얘는 인수분해가 뒤에 뭐가 되니? 2하고 1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여기부터 해야 되겠네 그러면 3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1 4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5x 아 4로 안 묶이네 인수분해가 4 1 5 5 마마 그럼 x좌표는 4분의 5 또는 5 교점의 개수는 무엇의 개수다? 7개. 실근의 개수다.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13 0보다 크니까 실근 몇, 교점 몇 개? 2개, 2개.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3 0보다 작으니까 교점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이어서 교점은몇 개? 한 개다 X축과의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래 얘가 그럼 판별식 D가 뭔데?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되지 얘는 판별식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얘가 한 점에서 만난 게 같아야 되고 얘는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겠지 풀면 K는 1보다 작은 거고 여기 K는 1인 거고 K가 1보다 큰 거겠네요 왜 처음 하는 느낌인 것 같냐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도 마찬가지 연방의 해지 그럼 예, 얘 X좌표는 연립해주면 X제곱 넘어와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 풀어야 되지 풀었더니 X는 몇 나와? 2 또는 마이너스 3 2X제곱 넘어와 플러스 4X 넘어와 플러스 2는 0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죠 X는 얼마? 마이너스 1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은 0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그러므로 x값은 1 또는 마이너스 2 다음 위치관계를 물어 서 연립한 것의 근의 개수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에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죠 만나지 않는다 넘어 오게 일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는 0 b 제곱 마이너스 4ac 21 0보다 크죠?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넘어갈게요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0 판별식 t는 b 제곱 마이너스 4ac 0이니까 몇 점에서 만난다? 한, 한 점에서 만난다 2x 제곱 넘어와 마이너스 2x 플러스 3는0 b는 b 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죠? 만나지 안 않는다 안 <웃음> 일단 둘의 위치형이니까 연립 먼저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의 판별식 d는 b 제곱 마이너스 4ac 즉 4k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크면 얘죠 k는 1보다 큰거즉 k는 1인 거 k는 1보다 작은 거 최대 최소는 여기서 안 하고요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최소를 일반화하면 여기가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프와 X점의 교점의 x 좌표 교점의 x 좌표는방정식의 근이지 맞아? 네. 근이 1, 3이야 이 문제의 두 근을 알아 집어넣어서 풀어도 좋지만 이 문제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 식에서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a. 실제 두근의 합은? 4. 4. 와. 옆에 있는 친구가 대답을 못하니까 같이 고개를 숙여서 찾는 척 해. 옆에 있는 친구가 대답을 하니까 그제서야 본인도 안다고 고개를 들어. 이 식에서의 두근의 고근. 두근의 합, 실제 두근의 고근. a는 마이너스 8, b는 6.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는 척 하지 말고요.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근거계에서 해 바로 전단게 아니니 바로 전단은 아니야 눈치만 살살 보고 아난안 온다는구나 뭐야 이래놓고 학원 때려치면 시발 족같이 가르쳐줘서 안했다고 할거 아니야 가르쳐주고 안해오면 안해온다고 뭐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해오 x 축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는 영. 어우 치사하게 문제 읽으니까 고지세 고개를 드시네요 두 분은 신은 얘기하면 고개 그냥 떨구시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D가 영보다 어떤 거야 판별식 만들어 플러스 뭐라고?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o s 라고 b 제곱 마이너스 여기 a n 님 둘은 뭐 판별식 만드시만데 뭐지? l m 갔다 오십니까? 못 만들죠? 만들지 마세요 l Mandel, 하 a n d e l Mandel, m a n d e 해 Mandel, Mandel, m a n d 라 산보다 큰데. 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냐. 무엇으로 안 보이니? 야왜 그래 아침부터! 설명은 뭐하래요? 얘와 의 교점의 좌표가 이거래요. 대충 하려요 저도. 씨, 니들도 대충하는데 내가 뭐하러 제대로 해요. 얘네들 연립한 것에 그냥 애래요. 연립할게요. 얘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2. 두 근의 곱이 얼마입니까? 둘다 알아요? 알겠죠? 뭐 안다고 하는데 두 근의 합이 1이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죠? 그럼 곱해주면 A-2는 마이너스 2니까 A는 0일 거고요 3-B는 마이너스 3이어서 마이너스 4네요 넘어오고 네. 넘어가면 B는 7이겠죠? B-A는 7이요 둘이 접한대요 연립할게요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 얘가 접한대요 판별이 d가 0이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요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은 0이요 k는 1도는 마이너스 3이요 그럼 양수 k는 1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선생님 이렇게 어떻게 나옵니까? 연습 안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얘가 인수분해하면 k-3 곱하기 k-1이니까 아니, k-3 곱하기 k-1이니까 이건 나올 거고 왜 이렇게 나와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항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2는 0일 거니까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됩니다. 늘 얘기합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기울기가 2래요. y는 기울기가 2래요. 2x 플러스 모르니까 n 할게요. 둘이 접한대요. 연립한 것이 접하면 되죠. 넘어갈게요. 0이니까 얘가 판별식 d 가 0이어야 되죠. 36-12 플러스 4n이 0이면 됩니다. 이게 얼마야? 24 플러스 4n이 0이면 되니까 n은 마이너스 6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 마이너스 6입니다 다 같은 형태라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되겠냐? 그러니까 여기 생각해보면 우리 2시간 반 수업 중에 내가 실제로 떠드는 시간들은 3, 40분밖에 안 돼. 나머지는 너희가 하는 시간들이거든. 그 시간을 헛되게 안 보내려면 진짜 제대로 연습하고 외울 거 외워주고 할거 하면 돼. 자, 671번 <웃음> 함수가 두개야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이라는 이차함수가 있고 또 하나는 y는 3 x 플러스 2x 6x 마이너스 5라는 게 있어. 얘한테는 최대값을 구하라 했고 얘한테는 최소값을 구하라 했어 왼쪽에 있는 함수는 위로 볼록한함수죠 대칭축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x는? 1이죠 그럼 이때는 1, 얼마를 가져요? 9요 그럼 여기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값이니까 이게 최대값이에요 최소값은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구하지 못합니다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있죠 좋지 네. 차은수니까 축은 x 는네꼭점의 좌표는 네.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이에요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니까 여기가 바로 최소값입니다 마이너스 이요 그래서 최대값은 9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를 더해주면 1 얘 하나 더 볼게요. 얘가 자주 나오는 빈출입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웃음>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6a 마이너스 3위보리죠 대칭축이 있습니다. x는 마이너스 a예요. 그럼 마이너스 a일 때 최대잖아요. 그럼 그최대값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3 정리해주면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3 야, 여기 있는 최대 최소는 누구의 최대 최소냐면 y의 최대 최소야 결국은 이 그림이 y야 y 그럼 얘도 지금 누구의 최대 최소인 거야 y의 최대지 그럼 그 최대의 그림이 얘지 그럼 최대를 그려보면 최대의 최소값을 그려 최대값을 이거라고 할때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는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아보리아 위보리야아보리 아, 축이 어딘데 A는 2분의 마이너스 6 내가 계속 써준다 이때 최소지 누가 m 그럼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넥스트 애플레 아보리아 위보리아 위보리아 축이 어디야? X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2 3삼일때 최대지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36 플러스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15야 얘가 근데 3일에 K는 마이너스 12 계속할게 얘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야 대칭축이 있을텐데 목 구해 그지 근데 x는 1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얘가 x는 1일거고 그럼 최소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7을 갖는데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 7이잖아 이거 가지고 식 만들 수 있지 y는 x 마이너스 1에 제곱 마이너스 7 최고차항 1인거 맞잖아 그럼 얘를 전개하면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6 곱해서 12 범위 없이 구하는 것들은 여기까지야 정리 좀 하세요 범위가 있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6, 맞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질 수 있는데 뭐 얘도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구할 수가 있는 거야 6 8 5번을 보면 함수 fx라는 게 있어 얘가 어떤 거야 e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야 그럼 얘어떻생생어어 아볼로 생겼어 축이 어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안0 0 0 0 0 0 동군영아 0군영 아니야 동군 형이야. 이 응? 동군이 형이야. 여기 2컴마. 그니까 2컴마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가장 낮은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와서 이런 상관없는데 동군이 형이 살아남다. 근데 문제가 X가 어디서부터? 1부터 4 사이야. 근데 여기가 2거든? 1이 가까워? 4가 가까워? 1이 좀더 가깝고 4는 좀더 멀리 있겠지.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만 있는 거라고 그럼 언제 최소예요? 여기서 최소죠 여기서 2일 때가 최소죠 제일 밑에 왔으니까 그럼 2를 집어넣으면 8 16 플러스 K니까 K 8이고 최대는 여기죠 여기가 누구야? 4였잖아요 그럼 4를 집어넣으면 32마 32 플러스 K니까 얘는 K예요.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얼마나 그랬어요? 얘가 4란 얘기죠. K가 4예요.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4겠네요. 맞니? 근데 최소값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K를 묻었으니까 4예요. 범위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라. 축의 위치만 알면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요거 정리하세요. 분명히 얘기했다. 690번. y 는 X 제곱 마이너스 EX 제곱 더하기? 4의 X 제곱 빼기 이 x 빼기 3이지 전개해서 그림 못 그려 4차야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를 맞춰야 그릴 수 있어 그럼 지금 반복되는 건 보여? 어 그러니까 나는 x 제곱 마이너스 h x 를 뭘로 바꾸겠다고? t 로 바꾸면 y는 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이야 맞지? 네. 그럼 얘를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아래로 블록하고 축이 있다고 t가 얼마에서 t니까 2분의 마이너스 4 계산까지 해할수 있잖아 근데 얘를 봐야 돼 얘는 뭐야? 아래로 블록해 축이 어던데 얘는 x지 2분의 2, 1이지 네. 그럼 1일 때 범위가 있어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즉 이거보다 위에 있잖아 얘가 최소잖아 누가? T가. T는 마이너스 1보다 전부 큰데 같아도 돼. 얘가 범위로 일로온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은 어디야? 여기 있겠지? 그럼 그림은 럼그 어디만 그려져? 이렇게만 그려져. 맞니? 그럼 최소는 언제야?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풀고 끝나면 안 되고 얘도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 최소야 언제? t가 마이너스 1일 때 t는 언제 마이너스 1이야? x가 1일 때 그래서 물으면 최소를 갖는 값은 얼마고 그때 x값은 하고 물을 수도 있다고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게 691번 x의 범위가 있어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근데 y는 2x-1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마이너스 아 이거 말고 어 이거 하자 4에 2x-1 닫고5 이렇게 되죠 <웃음> 그럼 난 얘를 분명히 t로 치환하겠죠 그럼 써볼게 파란 식은 t는 2x-1인데 x니까 여기 와서 붙으면 되지 x의 식은 재구성하는 거야 그럼 요 식은 변했잖아 y는 t제곱-4t 플러스 5 어. 그럼 얘를 풀기 위해서는 범위가 필요하잖아 그 범위를 파란색에서 찾아야 된다 얘는 직선이지 올라가는 직선인데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1부터 4까지 1일 때 얼마인데? 1 4일 때는 얼마인데? 7이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t의 범위가 되는 거라고 1과 7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야 축이 어디인데 t가 얼마일 때 2분의 4 2일 때 그럼 1이라는 건얘 옆에 붙어 있을 거고 7이라는 건 한참 떨어져 있겠죠? 그럼 이렇게 생긴 건데 언제 최대예요? 7일 때 네. 최대입니다 언제 최소예요 2. 2일 때 최소죠 그럼 최대값은 7을 집어넣으면 49-28 플러스 5니까 26 2를 집어넣으면 최소는 4-8 플러스 5니까 1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값은 26 최소값은 1 더해서 27 이렇게 되는다요 됐니? 네 옆에 694번 x의 범위가 이렇고요 x랑 y의 관계가 이래요 이때 xy 곱한 것의 최대 최소죠 그럼 y는 뭐예요? x 있으니까 넘어가면 2x-8이죠 응. 넣어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이 녀석은 여기다 x 곱한 거니까 2x 제곱-8x네요 그럼 얘의 최대 최소는 얘를 그려야 되죠 응. 아래로운 룩한 그래프야 축이 어디야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이제 좀 한방에 갑시다 범위가 0 여기쯤 붙어있구요 2칸보다 더 멀리 5가 여기쯤 붙어있겠죠 언제 최대입니까? 5일 때 최대네요 집어넣으면 50 마이너스 40최대값 얼마? 10 언제 최소예요? 2.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최대최소의 합은 2가 됩니다 여기 정리 자, 2차함수 최대최소의 활용은 <웃음> 문제를 봤는데 뭐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뭐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다면 함수일 가능성이 커 방정식은 값을 구하라 이거잖아 그냥 무슨 값을 구하라 근데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 이 차이일 가능성이 커 그러면 정역이 있으면 좋겠는데 정역을 안 배운 상태니까 일단 함수식이라는 거뭐 하여튼 식을 세워보라는 거야 요건 일단 힘든게 요거 빼놓고 나머지 세개는 해보시는데 나머지 다섯 개는 해보시는데 오케이? 만약에 이 그림이 나온 상태에서 풀 때는 나는 이 대칭축을 먼저 잡는다. 무슨 축? 대칭축. 저 빨간색 도형에 이 핑크색 도형의 넓이, 둘레의 최대 값이니까요. 요 대칭축의 오른쪽에 있는 점 하나를 잡는다. 굳이 이런 점 아니겠지? 이 점이겠지? 이 점의 x좌표를 t라고 한번 설정해볼게요. t 뭐라고? t. 그럼 요 점의 좌표는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 2있어? 여기까지 돼? 네. 그럼 여기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길이는 이미 나와요. 뭐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로 그럼 여기가 축이니까 축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봐. 4걸랑?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T 빼기 4지. 대칭이기 때문에 1위도 얼마야? T 빼기 4지. 그럼 가로의 길이는 이 t 빼기 8이지. 네.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지. 이걸 몇배 해주면 둘레가 돼. 맞아? 네, 네. 얘가 가로 얘가 세로 빨간색 가로 세로 이렇게 치면 안돼 위험해 이걸 두배하면 둘레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0t 마이너스 16 맞죠? 위로 볼록한 그래프 축이 어디야?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0 얼마 네. 5일 때 그럼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0 플러스 100 마이너스 16이니까 34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 옆에 문제도 모르겠는데, 저 문제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너희가 이 문제 해설만 보면. 근데 식을 세워서 푼다에 접근하면 식을 세울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